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것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4월이었다. 하지만 윤 후보가 퇴임한 이후 수사는 속도를 냈고 지금까지 5명이 구속됐다. 여권에선 윤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대선 후보의 가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도 김 씨와 관련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높다. 검찰은 조속히 김건희 씨를 조사해 김 씨가 시세 조정에 관여했는지 권 회장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지는 않았는지 등 의혹들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한 말이 아니라 어젯자 동아일보의 사설의 일부입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봐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설은 수사해야 할 여러 의혹들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뿐만 아니라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매입 과정, 도이치모터스 신주 인수권 매입 과정, 도이치모터스의 코바나 컨텐츠 후원 이유 등김 씨와 권호수 회장 간의 관계도 납득하기 어려우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검찰이 할 일은 동아일보가 잘 정리했으니 저희는 추가로 윤 후보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김건희 씨 주식계좌 전체를 공개하십시오. 일전에 계좌 공개는 2010년 1월 즈음의 내용만 담고 있는 윤소김용 공개였습니다. 어제 윤 후보도 기자의 질문에 일부를 공개했다고 라 얘기한 바가 있는데 전체를 공개해 주십시오. 주가 조작 시기는 2010년 9월입니다. 그리고 윤 후보 측은 김 씨가 현재 구속된 선수 이 씨에게 돈을 맡겼다 손해를 보고 별도 계좌로 주식을 옮겼다고 해명했는데 그렇다면 그 별도 계좌도 공개해야 합니다. 엉뚱한 통제왕을 공개해놓고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윤 후보 장모 최현순 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밝힌 도이치 모터스는 내가 했다. 시호가지나 괜찮다 등의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최씨가 본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한 상태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윤 후보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수상이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윤 후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법기술자의 능력으로 진실을 감추는 것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정치인 윤석열에겐 반드시 몰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점을 윤 후보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김건희, 최은순 씨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